도로에 접해져 있는 논매매 하러 왔습니다 이 방향이 청하방향입니다 주변에 상가가 하나 있습니다 주소 경북 포항시 북구 청하면 미남리에 있습니다 지목은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671제곱메다 203평입니다.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계획관리지역에는 건폐율 40%와 용적률 100%로 신축하실 수 있습니다. 도로는 왕복 2차선에 접혀져 있습니다. 현재는 논으로 되어 있으나 사용하지 않는 논입니다. 논으로 사용하실 분은 성토를 하지 않아도 되나 만약에 밭으로 사용하실 분은 성토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도로는 포항 시내버스가 다니는 도로에 접혀져 있습니다 이 방향이 포항 방향입니다 이 방향이 청하 방향입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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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 지목 공인중개사 대표 장지목 주소 경북 포항시 남구 대일로 95 등록번호 42021236 전화 010-2487-0015 끝까지 봐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